이글이글 타오르는 이글 남자구만. 와, 씨, 아래에다 깔아보는 것좀 봐. 미칩뿟다니까? 자, 할수 있다! 할수 있다, 얘들아! 우리 태호 아직 안 죽었네? 와, 이걸! 오늘 나온 컨텐츠라가지고. 와, 난리 났다. 야, 레이첼 잘했어. 오! 오. <웃음> 자, 이제 회피로. 침묵이시구나? 침묵이셔? 자, 회픽이 또 있습니다. 자, 암세인이 뭘, 뭘 하지를 못하네. 헐, 어. 태오야 내가, 이씨, 다 무적이야, 그냥 계속. 다 무적이라고? 봤지? 지금 방금 내가 다 해집어 놓은 거. 어, 지난번에 1000만원 지사하고,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게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써 들어오세요 일단 카일 뽑고요 무조건 뽑습니다 내가 이거 안 쓰고 모아놨다 요요 여기 요, 몇번 반복되면서 아 이거를 내가 억지로 예전 데다가 쓸 필요가 없구나 하고 모아놨다 카일 바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? 신캐가 나온 신캐를 그럼 무료로 풀어뿌는 거야 이제 이벤트 던전 열심히 하면요 이벤트 재화 스페셜 보스 조화를 모을 수 있는데 이걸로 그냥 하나 사뿐다 이거야 카일을 어? 좋지. 자 바로 삽니다. 일단 사고요. 일단 사고 시작하자고. 음? 스페셜 카드 교환권도 일단 사고. 오 지금 누카리 칼이 쓰신다 벌써. 한 번에 와 미친. 야 아까 그 보스하고 다른데 미친 듯이 날뛰는데? 미친 좀 보여주세요. 형. 와개 미친 듯이 날뛰는데? 와 개간지나시는데? 와키큰거 봐. 어. 오빠 이런 느낌이네 어? 이 지금 방송 타고 있는 거 아시는 건가? 딱 서가지고 자주 잡고 있으시네 어 <웃음> 오케이 야 누나 진짜 고마워요 잠깐 누나 누나 잠깐 불에도 여러 가지 오케이 여기다 야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되는 수가 있다 어? 이거 한번 되는 수가 있다 이번엔 드디어 와 진짜 와 어 진짜, 누나, 진짜, 부탁 좀, 부탁 좀한번 끌게요. 목소리가, 어, 허스키인데, 너무 이게, 이런 허스키 말고, 약간 어, 이렇게, 어 얇으면서 허스키한 그런 느낌알아죠 이거 말고, 이거, 이거. <웃음> 드디어! 오케이! 와! 이 분노를 쏟아내. 전장으로 왔네. 야 이거 오각? 그럼 오각은 확실하다 이러면요. 자 일단 외모 외모 외모 평가부터 한번. 이글이글 크... 이글 타오르는 남자구만. 와씨 아래다 깔아보는 것좀 봐. 간지나게 생기긴 했다 진짜. 자 스킬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1번 스킬. 생각보다 좀 짧았다는 느낌? 뛰어든다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멀리로 뛰어든다기보다는 약간 한 음, 보자 한 요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? 요런 느낌 ]구나. 그쵸? 근데 이게 회피가 들어있어서 완전 근접에서쓸때더 좋겠는데? 자 2번 스킬 한번 볼게요 오 이게 좀 약간 머네 이게 좀 멀고 자 3번 스킬 오, 3번 스킬이 오히려 더 확, 대시하는데 확, 뭐랄까, 치고 들어가던데요? 1번 스킬이 좀 약간 근접인 것 같아요. 오, 근접인, 근접치고는 넓다는 느낌이 약간 있고, 2번이 좀 오히려 거리가 좀 있던데, 오, 요런 느낌, 요런 느낌. 3번 스킬 거리 한번 볼게요. 오, 약간 요런 느낌. 거리가 좀 있는데? 그리고 3번 스킬도 심지어 회피가 있어. 이렇게 들이대는 기술인데 회피가 있다? 순간적인 무적 판정으로 들어가는 느낌인 거지. 근데 이번 스킬은 회피가 없는데 거리가 있어서, 어, 3타가 거리가 먼네 3타가 먼 거고. 자, 평타 한번 볼게 평타. 오! 오! 내가 아는 사슬금의 느낌이긴 하다 이게 오 오, 상당히 공격적인데? 자 이런 느낌 일단 맛이 있어요 자 이제 메인 컨텐츠 가봐야지 자 연인 무적 타이밍 요런때 우리도 우리도 무적이다 우리도 무적이다 <목소리> 우와. 와 끌어당기는건가? 뻥 수란 뱉구요 <웃음> 오히려 막 연이 무적 타이밍 이런 때 카일이 좀 버텨줄 수 있네요. 자, 리나는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! 와 회피 발로 잡았다 이거 회피 발로미치겠다니까와 켜! 와하하하하 와하하야가이리개놀아픈와시현아잡아놓막시막돌 완전히 와 어, 다이아 분 매칭된다, 이제. 다이아 매칭되네요. 어우, 바로 암세인으로 나오시네. 개쫄이네 자, 이제 회피로. 침묵이시구나. 침묵이셔. 자, 회피기 또 있습니다. 자, 암세인이 뭘, 뭘 하지를 못하네. 시너지 또 있습니다. 또, 또 회피기 또 있습니다. 자 이제 이제 리누랑 가는 거야. <웃음> 아? 이친? 오! 자 회피기 또 있습니다. 오, 개 잡됐다. 오케이 들어갔고요. 팍오류겐오류겐오류겐 들어가주고. 빠빠 <웃음> 오도도. 됐다 이거 와이 판은 영상각인데? 다이아로 딱 생각하는 순간 되게 오지만 나온다 와카이 개좋은데? 와 카일도 좋고 린도 좋고 와자 어. 들어가보자고 연희구나 연희야 저또활태운해저고활태오야 내가 이씨 다 무적이야 그냥 계속 다 무적이라고 봤지 지금 방금 내가 다 해집어놓은 거 이게 바로 카일이야! 빠크다까지! 어머나, 미안해요. 미안합니다. 나 1스킬 돌아왔다. 갑자기 무적이야. 디노아님을 지켜라! 어머나, 아. 오, 상냥하게 대해줄기는 조심해야지. 오! 찢어, 찢어버리고! 디노아님, 제가 봤죠? 지켜드리는 거. 자, 레이첼. 아, 연희야. 이 암만이 아니라도 혼자서 어떻게 할수 있겠어? 자 사냥하자 자1등이 무적이다 이거 하하하하하하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어. 자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지 조금 3대3도 경험을 좀 쌓아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자 리나 네 근접에서 네가 이길 줄 알았지? 하하하하마야 이길 줄 알았지? 내가 카이리야 임마 쉽게 안진다 다이다이 맞짱에서 내가 쉽게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무적기다 이거 야 평타로 그냥 찍고 들어가는거야 평타로 그냥 아 오대오 그주지장 가봐야지 오대오 대편성 얘들 먼저 앞에서 무적기 써주고 리니 그다 조지라 알았지 야 약간 약간 늦게 들어가 약간 늦게 약간 늦게 들어가 너가 무적기로 앞에서 막 쓸치고 너가 따라 들어가 오케이 지원 불 이마가 불 데미지 지금까지 아마 자 오대오입니다 여러분 와 처음 본다 이거 어? 야, 세달에도 드디어 나타나. 어대5 결투입니다. 뭔데 어? 고블린하고 이 뭔데 이거? 아, AI들이가 처음에는 어 맵이 상당히 광활하네요. 와, 이게 어 진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네. 어? 진영이 야, 맵이 상당히 전략적인데? 야, 잠깐만. 맵이. 어, 내가 생각한 느낌이 아니네. 태우야, 네가 중간으로 가봐 봐. 뭘 모르... 아, 요 자리가 완전히 쪼롬이네. 쪼롬이. 쪼롬이 자리에 태우가 있어야 되잖아. 어, 카일이 가는 게 좋겠다. 카이 잘했어. 카이 잘했어. 뭐, 난리 났노? 야. 야, 시점 어떻게 바꾸노, 이거? 저쪽을 내가 좀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데. 아, 이걸로, 어, 무빙, 버, 무빙으로 앞뒤로 오갈 수 있네. 아 이렇게, 어 이렇게 자, 들어가보자. 요 자리에 이번엔 상대가 많이 배치를 했고, 태호가 돌리고 있고요. 태호 돌리고, 칼 들어갑니다. 칼 들어갑니다. 좋아요. 칼이 뒤에서 힐도 하고, 뿅뿅뿅도 주고 자, 레이첼 두드리 패프고, 와, 야, 이거. 야 개꿀잼인데 이거? 어? 야이 개꿀잼이다 야. 아이야야 야, 이게 스펙 차이가 좀 나네요 지금 티어가 튀어다 보니까 거의 스펙 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. 어. 고강연이가 진짜 무서울 것 같다 진짜 여기서 고강연이가. 음. 자난리가나고 있고요. 야, 상대 태호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저 어? 광포카 광포카로 버티고 있는데 자 오케이 우리 카이 완전히 난리가고 여기서 셀 돌리고 태호가 진짜 좋겠다 태호 정말 좋겠고 카이도 상당히 좋은데요 갑자기 뛰어들어서 찍어 부는데 그게 회픽이다 어, 무적이다 자 상대 태호 이제 뭐 튀고 있겠고 레이첼 오지가 아프겠다. 일렬로 잘못 맞으면 어, 잘못 맞으면 아플 수 있다는 거. 자어 여기 진영이 이쪽으로 많이 좀배치하셨고 우리 이쪽 자 에반요 에반 탱킹을 하겠다 이건데 니가 탱킹 할수 있겠네. 우와 와 연이 진짜 와 연이 돌리면서 메티오 떨어지는데 머리 위로 운석이 하나 쿵 떨어지니까 개 무섭네 그거 진짜. 연이가 진짜 개 좋겠는데요. 우와 또 맞았어. 와, 야, 이거는 스펙 발로 이긴 느낌이지? 연희가 굉장할 걸 보입니다. 브론즈에서 양민 학살하는 코스야, 이러세요? 아니 오늘 나왔으니까 다들 브론즈일 거 아니야. 나만 브론즈 를 지금 학살하는 게 아니라 다들 브론즈예요 지금. 오늘 나온 컨텐츠야. 요요요요요요와 태호가 태호가 진짜. 자, 여기서 카일이 막 붙었을 때, 카일이 어디 가서 맞짱으로 질 애는 아닌 것 같아, 진짜. 어? 어! 이거 뭐고? 여기 분위기 떼하다. 야, 카린아. 킬좀 잘해봐봐, 카린나 어? 어, 우리 카일! 우리 카일! 우리 카일! 어? 여이첼이랑 카린 1대1! 1대1! 무슨 일이고? 아! 좋네. 이 봐봐 양민학살 아니라니까 지금 다 브론즈니까 전략 수정 필요하다 이거 뭐예요? 아야 롤체 시너지 아니야 이거? 야 이거 롤체인데 이거? 야 이거 갑자기 재밌, 재밌어진다 더 재밌어지는데? 각성류 배치 영웅의 각성 총합이 36. 그걸로 인해서 이걸 받았다는 얘기고. 그지? 경류, 물두명 배치. 아, 이, 이, 얘까지 포함이야? 아, 받은 거네. 아, 이게 못 받은 거고. 오케이, 오케이. 각성 6 받았네, 그러면. 받았고. 와, 이거 놀라운 개념이구만. 암을 하나 더 넣자, 암을. 시너지에 암을 하나 넣어가지고. 사실 얘도 땅으로 바꾸면. 어? 잠깐만. 땅 힐러 있잖아, 땅 힐러. 야, 이게 퍼즐이 맞춰지네. 자. 땅 힐러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 와, 시너지 받은 거 봐봐. 미치겠다니까? 카일도 있고, 루디 있고, 와, 암세인도 있고, 봐봐. 이게 지금 브론즈라고 그지? 브론즈가 아니에요. 오늘 나온 컨텐츠라가지고. 와, 난리 났다. 야, 레이첼 잘했어. 오! <웃음> 자, 상세 보기 한번 볼까? 야, MVP 태호. 와, 역시 태호가 중간에서 막 쓰러붙네. 판다님 뭐 했는데? 아, 판다 자리를 한번 바꿔봅시다. 자, 레이첼, 막 쏘고 있거든. 어, 레이첼, 딜하고 있는데. 레이첼. 물세인이, 순삭대 분로 판도 죽었고. 와, 졌나? 와, 이 루디 나왔네. 그 루디가, 상당해가지고, 한 이게. 상당한. 자, 할수 있다! 할수 있다, 얘들아! 우리 태호 아직 안 죽었네? 와, 이걸! 야 이거 오 어, 린이 있고 린한 보자 린이 좋은지 한번 보자 빡! 어린 저거 3스킬 되게 좋긴 하거든 지금 봤을 때 기절 들어오면 개꿀일 수 있어가지고 카이나 오케이 카린 힐한거 같고 오연이야 무섭다 진짜 오케이 야 잘했어 오카리 이거거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! 바이!